들어가면 절대 안돼내경검더이야어 장을 합시다 호시 부르잖아 여기라는 건 알겠어 지가있다원지가 뒤집혀있다 아니야 잠깐만 아 음악이 돌아왔을때 그럼 여기는 나중에 와야되는구나 잠겼고 어? 여기 인형 하나 있었는데? 아닌가? 아니구나 여기구나 피아노 연주를 한번 해보자 <웃음> 이걸 두리박는다고? 아, 못 피하겠네. 아니, 빨리 하고 빨리 그건가? 누르고 빨리 뛰어서 해야 되나? 한번 해보자. 책이 많다 쫓아오네? 야.. 저기까지 쫓아온다고? 무섭네 무서운 곳이다 형 여기 너무 무서워 딴데 가자 아까 움직이던데 거기에 겨울뚱하면서 여기 안 가봤지? 정말 책이 있다 코미디책은 즐거워 원한다 원한다고 알려졌다 그것은 다른 보안보다 재미는 없어 난 것에 장신적으로 활동할지 모른다 그래도 그것은 타인을 즐거워하기 원한다 그것은 영웅을 즐기기 농담으로 하고 재미있는 것이라고 부든지 좋아한다 <웃음> 아 그것들은 즐거운 기운이 전용까지 된다. 심지어 책, 책장마저 즐기는 것을 좋아한다. 놀라면 폭치, 책을 가. 책 안에 열쇠가 들었다. 아, 그럼. 이거 하니까 딱 생각나는 거. 아까 문장된 데 거기네. 어, 전화 왔다. 잠깐만요. 아유, 저장, 저장. 저글링 공을 찾으러 오고띵 잠겼던 문 여기였지. 쓴다. 미안한 재밌는 사람하고 얘기해. 근데 재미없다는 거야, 세상에. 재미없지. 그래, 맞아. 틀기 말하면 안 들어가는 문이네. 한 무대에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청정이 토마토로 던져댔어. 응. 음. 얼른 다음 공연 보고 싶어. 재밌으면 좋을 텐데. 언젠가 무대에 오를 거야, 언젠가는? 그럼 여기에. 인간이 대 섰어. 야, 이 옆에서 공연시 기대 되는 거? 공연? 시시, 정, 공연 시작한다. 아니, 난, 고, 난 공연하려는 게, 아, 어떤 게 나올지 보고 싶어. 어쩌지? 영담을 한다. 아, 아빠가 들려준 농담 생각나. 그거면 되겠다. 수업시간왜 항상 불행하게? 문제는 뜨있습니까 하하하하하. 하하. 방금 들어 진짜 끔찍하다. 하도 그려서 웃음을 주지 않아. 아, 전화통화. 아휴. 고생한데 왜. 고마워. 아, 이런? 아니, 무슨 공 찾으러 왔더니, 이런, 이런 해프닝을 남겨주네. 공 하나 찾으러 왔더니. 강대인의단정히 움직인 것만 같다 어 내려가는 길이었나? 오 어, 있다 뭐 인기 다 있어 저 책은 무슨 일이지? 장난한 것도 아니고 다시 다시 이런 거에 돈 쓰나봐라 교풍들이라고 쓸모없는것 뿐이야 봐봐 사탕 받았어 먹었 쓰있으면 좋을텐데 풍선을 받았어. 나한테 선만 있었으면. 아, 아, 하나네. 좋은 교품 절대 안 나온다니까? 이 당근 갖고 뭐하라는 건데. 난이 입도 없어서 먹지도 못한단 말이야. 뭐했어 자, 하죠 단건을 획득했다. 다들 주먹, 동전 한입에 대단한 교품 받을 수 있답니다. 저기는 있 기계 동전 넣었세요뭐로쓸을까요 다들 교품 받을 것 같아요. 동전은 내 강대를 공유 보여준다. 공을 보여주세요 후치 공을빠지주세요 어? 닫혀있는 공난 마법사야 내 맛을 보고 싶어? 예! 날 포치는 그페이지에 쓰는 걸 어? 쓰인 걸 꺼내볼게 7 짜잔 공인가요? 어이쿠 머리 떨어지게 만들어서 미안 그다 말이야 다행이지 불편해서 미안해 갖고싶은 가져도 돼 아무리 도스슴치가 갖고나 까야니니까 바보호를써야 된다. 아 체스 정말 좋아하는 게임이야 그게 아니야 너곡어고 어, 있다 행운 숫자라고 제목을 게 있다 예컨대 문학은 숫자는 사도 그는 죽은거 비슷해 아, 한편을 달아보는 숫자는 13으로 부르는 상징한다 행운 뜻하는 숫자는 2랑 7, 8이다 숫자는 이렇게 흥미를 할수 있다 오씨 위, 오 위험했어 야 야, 나 진짜 위험했네 사나 뭐 이렇게 있으면은 와, 씨. 큰일 날뻔했네 인일 날 뻔했어. 어, 강대사라... 살아... 저기요, 강대상... 강대야... 어... 분명... 어... 어... 자네... 자네 분명... 입구를 막고 있다가 나가다 오는 게 나오지 않았는가? 어허... 너 모두 재단했어아하 웃어보시잖아. 하하. 그래서 공은 어딨어요? 공을 내놔라. 난 공이 필요하다. 공이 없네. 어, 밑에 내려가 본지인가 밑에 길 있나? 내가 안 가봤나? 어, 없는데? 여기도 없고. 오... 저장, 저장, 저장, 저장. 공은 대체 어디 있을까? 공을 찾아야 되는데, 공이 어딘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이 사람아, 이 채가. 공이 어딨지? 좋아해? 그저 난는압복 가득한 책이거든. 여기서 클래시 음악 들으면서 책을 쓸수 있어. 안다깝지. 여기 압복도 연주하자고 해도? 말을 안들어. 왜일까? 잠깐만.. 위.. 어? 아.. 의자로구나. 문을 차려야 되고 연주를 하려면 써어야 되고. 과연 이건 뭘까? 이걸 들어갔으면 구만갔다 아, 들어간다. 작은 받침 파침대가 있는 묘이다 여기는 어디지? 아 여기다가 꽃다발을 넣으면 응? 그럼 길이 생기네. 오. 토끼. 토끼는 바짝 보자고 이것 갖고 놓는다. 아니요. 당권을 준다.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나는 이제 코인을 따러 가요. 이제 본품을 당첨하면 되죠? 그거 띄어요. 토끼가 온다. 어? 거울한건 어떻게 생각해? 응? 거울은 겉모습을 비출 수 있어. 아쉬워. 정말 중요한 건 내면인데. 그렇게 생각해서 거울이 참모습으로? 참 참모습 아니 참모습 비출 수 있다고 안 봐. 역시 그런 거 같네. 진짜 용기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거야. 아리아는 주의깊게 수습깊게 여인의 말을 한마디 한마디 비울기로 비율 했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표지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야. 훌륭한 책이 심심한 표지 뒤에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잖아? 이거 좀더 많은 인간들이 이해했줬으면 해. 당신도 인간이잖아. 아니야? 아니구나. 미안하다, 야. <목소리> 너 잠깐 보기 전에 저장할게요? 혹시 죽을 수도 있잖니 띠용 아, 이렇게 하나하나씩 해결하면 튀어나오는구나 우선은 얻었으니까 가서 경품을 해야죠 하하나 있으니까 안 좋은 예감 드는데. 오, 다행이다. 나도 죽인 줄 알았는데. 안 죽였구나. 살았다. 아구 뭐. 인형이 움직였어. 도리도리 했어안나 깼고, 그러 책게 피가 붙어있는데? 아이고 악보로 갖고 왔다 아니요. 악보로? 보자. 아 맞아 내 악보야. 내가 어쩌다 페이지 잃어버렸을까 고마워. 아 악기 연주 시작했어요. 미을수 없어 연주를 하고 있어. 그래, 내 악보증 하나 없어져서 연주 거부한 건 거구나. 고마워. 가보시게되분은 없지만 저기 유행이길 있 바래. 재건 열쇠까지. 아, 개꿀띠. 뿅뿅. 자장합시다. 왜안 써지지? 아, 혹시 저 아까 는 움직였던 고기에 여기 아니야? 아니야? 시장 음... 뒤에 있다고 이렇게 <웃음> 책장 라 음. 책장을 찾아보자 음. 책장 뒤에라 음. 책장 뒤 뒤에. 어? 뭔 무서우니까. 무서울 수 있으니까 저장을 한번 하고 갑니다. 어. 찾았다. 구펄스로 돌아가라. 오케이. 복감이 어, 있네. 구펄스로 돌아가라. 따라라란. 짜잔. 우리 주인공 자신 있는 세계에 구석구석을 훨씬 가지고 주수에서뻘보왔습니다 재미나 있니? 너랑은 분명 이 도서관의 매력을 알아볼 거야. 응, 여기 있는 책 말도, 말도 하고 움직이기도 해. 바로 그거야. 도서관은 책, 나는 책들의 집이고, 이 경우에는 말을 그대로 통하는 거지. 그래서 말하고 움직이시는 거야. 근데 나는 왜 여기 갇힌 거야? 어떻게 해야 내 세계 돌아봤어? 아리아는 금빛의 눈빛으로 소녀에게 물어보지 않아도 대질문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끝내려고? 참, 말씀 니혹시만 인물이네. 소녀예요? 아줌마 아니에요? <웃음> 그럼, 그래도 그 내가 답을 줘도 도움이 되지 않을거야 너가 직접 답을 찾는 쪽이 흥미롭겠지? 아 저기 가긴 가야되는데 혹시 모르니까 저장을 하고 갑시다 안전하게 가야지 아유, 자유를 원해. 잠깐만 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조정했으니까 한번 살려볼까? 다친 <웃음> 거야? 와워. <웃음> 엔딩. 그렇다. 보루, 무조건 꺼내줘서 난다. 이 말이지. 안 도와줄 거야. 가져야 되는데